김정균 윤다운 싸움, 청와대 특수부대 출신 배우 김정균이 불타는 청춘의 새 친구로 합류한다고 합니다. 김정규는 1985년 연극 배우로 데뷔한 후, 1991년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었고, 이후 남자 셋, 여자 셋, 세 여자 등에 출연하며,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분 결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, 이혼을 하였네요. 배우 김정규는 과거 2003년 윤다웅과 술자리에서 나의 문제로 언쟁을 하다 폭행까지 사는 큰 사건으로 범졌고 그 이후 1년 출연정지와 함께 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. 그리고 당시 생활고에 엎친 데 덮친 억으로 이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. 물론 김정균과 윤다운은 이후 다시 술자리에서 화해를 하기는 했으나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터진 사건이라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컸네요. 참고로 김정균이 특수부대 출신이다.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확히는 대통령 경호실. 제55경비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. 이 부대는 대통령 경호실 작전부대로서 수도방위사령부 이하에 있으며 청와대 경호 및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부대입니다. 물론 검은 양복을 입은 청와대 경호원은 아니지만 대통령님을 최근적 경호경비하는 부대로서 국내 최강의 부대로 군기뿐만 아니라 사격, 무술 등 기본 전투력이 일반 군인보다 훨씬 강한 부대라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김정규는 전투 부대가 아닌 통신병 출신이다 보니 전투력이 그닥 강하지 못하였던 듯 하네요.